자반증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여러 영양제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여쭤보시기도 하시고요. 오늘은 자반증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도와주며 장은 인체의 면역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드시면 전반적인 건강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유산균을 선택할 때 합성 첨가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피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은 비타민입니다. 특히 요즘 비타민D를 많이 드시는데요. 비타민D는 하루에 햇빛을 15분 내지 30분을 쐬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생성되기 때문에 굳이 챙겨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루테인, 크릴 오일, 새싹보리분말 등의 영양제는 드셔도 괜찮으시나 자반증을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라면 굳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